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되게 이상한 분이랑 같이 나와있는데 페이스 실드를 지금 네 코로나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요 상품을 네 판매를 하고 계시는 김예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양시럽의 실리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린입니다. 어, 이번에 새로 개발을 했는데 코로나 모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모자를 어, 조금 더 편안하게 쓸수 있고 그리고 마스크를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는 이런 안면보호 마스크라고 하는 키워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상품인데 이 실리블 대표님께서 오늘 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다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워낙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관리가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그 사이트를 관리하 하는 거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마스크 뒤에 맥심 손잡이로 해가지고 유행하고 있는 그귀 아픈 거 방지하는 거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딱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만드신 것도 있어요. 제품 홍보도 여기에서 잠깐 해보자면 네 보시면은 요렇게 마스크 뒤쪽을 연결해서 쓸수 있는 요런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그 병원에 들어가는 실리콘 재질이라서 아프지도 않고 끈 조절도 가능해가지고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쓸수 있는 걸로 해서 같이 개발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실리브 대표님의 상품도 좀 보여드릴 겸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또 안내를 해드릴 겸 오늘 좀 강의 끝나고 같이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요즘에 장사 잘 되시죠? 너무 잘 됩니다. 선생님의 덕분에 이런 칭찬을 <웃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 덕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매일 주문건이 한 사이트에서 30건 이상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상품마다 어, 사이트별로도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마켓만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쿠팡만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ssg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사이트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건데 실리블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품 도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제작할 수 있는 상품 대부분을 다 제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사나 내가 직접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를 할수 있거나 브랜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고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사이트에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이 사이트에서는 정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할수 있으면서 출고도 직접 하죠. 네, 직접 네, 네. 제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서 포장까지 하는 것도 있고요. 아, 출고도 직접 하시고 그러면은 송장 번호도 하나하나 기입해서 넣고 그러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제 수기로다가 다 작성합니다. 손으로? 네. 왜요? 손으로 하고 이제 손편지도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정성스러울 때가 <웃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고. 기계가 이제 들어오고 네, 이제, 시스템이 이제 완충이 네.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올릴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어 지금 이렇게 사이트가 조금씩 주문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쓰다가는 하루가 가버릴 수도 <웃음> 사실은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지금 하나에 카페 24 하나만 해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 스토어는 주문건이 많은데 또 카페 24는 주문건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픈마켓에 대한 창업의 예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문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상품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웃음> 좋은 시스템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상품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여타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안정성이 제일 뛰어나고 UI가 제일 쉽게 되어 있는 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플레이오토라고 하는 시스템이 가장 편리했어요. 음. 물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상품을 대량으로 다운을 받아 가지고 몇천 건의 상품도 내가 원하는 사이트 지마켓, 독션, 11번, 가 인터파크, 쿠팡, 이메프, 티몬 음. 뭐 이런 데싹다 올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어, 실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사이트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조도 하고 있고 포장도 직접 해가지고 배송도 하다 보면 사실 네. 놓칠 수 있는 주문건이나 문의건들도 음. 많을 것 같아요. 그 플레이오토라는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주면서 나중에 향후에 상품이 더 늘어나면 네. 상품 등록 한 번으로 모든 사이트에 뿌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주문 들어오는 주문 건수는 또 잡아가지고 한 사이트에서 다 바라볼 수 있으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이트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음. 판매할 제품이 음. 많고 그거를 관리를 만약에 좀 편하게 할수 있으면 당연히 음. 비용을 지불하고 음. 서비스에 이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카페이십사도 이런 시스템 공짜로 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입점할 수 있는 회사나 그리고 안정성이 조금은 더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 외부로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보다 내 컴퓨터에 탑재돼 있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쉽게 파일을 올리고 주문건수를 <웃음> 수집받고 하다 보니까 음. 저는 마켓통합관리 카페24도 괜찮지만 네. 돈을 조금은 투자를 해가지고 택배 송장이나 이런 것들 출고관리도 같이 음. 상품 재고관리도 할수 있는 플레이오토를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레이오토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사이트에 들어오고 나서 보면 21일 무료 신청이 있어요. 그리고 무료 신청 버튼을 눌러보면 은 플레이오토로 일단은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면 은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단계에서 내 사업자 등록증이랑 넣어주게 되면 내가 어, 가입하는 것에 제일 철적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추천을 해줘요 어,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회원가입할 때이 요금이 조금 별도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을 받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 음. 음. 같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금제마다 내가 주문만 수집을 하겠다 내가 우리 회사에 지금 주문 들어오는 건수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상품 등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 개발된게 없어 이런 음. 경우 지금 당장 네. 아예 올릴 상품이 없으면 은좀 저렴한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픈마켓만 쓴다라고 해도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로 또쓸수 있고 맞춤형으로 어 맞춤형으로 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금제는 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네요. 웬만하시면 네, 무료 신청하는 기간 동안 한번 써보고 음. 내가 쓸만한가 안한가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오너클랜이랑 또연 변동이 돼 있어가지고 오너클랜 에서 플레이 오토용으로 해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상품 리스트를 그러면 걔네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건천 건씩 이천 건씩 막 다운받아가지고 음. 상품 대량 등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게이 플레이 오토 같은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픈마켓에 먼저 한번 다쭉 올려보고 얘네들 주문이 오늘 얼마만큼 들어왔네 그리고 마케팅 관리 정도만 내가 따로 해주고 주문은 여기서만 한 번에 받는 거지 음. 문의 같은 것도 여기서 한 번에 받고 내가 지마켓에 네. 또 가입해야 되고 상품을 올리면 하나 들어가 가지고 주문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오늘 마음 설레 가지고 이 사이트에 들어 갔는데 주문이 없어 는또 실망하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실리블에서 제품이 조금 더잘 판매가 되고 효율적으로 어찌 보면 주문 관리를 해주는 단계로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 이 이제는 출고가 많아지고 하루, 하루에 100건씩 200건씩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버리면 은 감당을 못 해요. 하나하나 사람 이름 대조해 가지고 네. 또 봐야 되고 어느 마켓이었지? 그러면 고객한테 전화 왔을 때도 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게 네. 그래서 이런 통합관리 솔루션을 쓰는 거니까 네. 한번 무료로 한번 써보고 음. 괜찮으면 은쭉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저희 회사는 또 운영 네. 대행을 하잖아요. 상품 종류가 엄청 많거든. 그거를 사이트 10개를, 10개에다가 만 개의 명화를 우,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한번 등록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쓸수 있게 나도 플레이오토 그래서 일부러 쓰는 거니까 음. 한번 사용해보시면 한번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은 실리블 대표님과 <웃음> 상품 관리를 하는 플레이오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제품 너무 신기하죠. 전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쓰는 걸로 오늘은 아웃트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음>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네 넘겨드리고 어떠세요? 잘 보이시죠? 그리고 턱도 안 닿아서 편하고 어 맞네 맞네 네 응. 김이 안서요어 어, 이거 완전 짱 좋다 네. 김안 서리는 게 짱이네 막상 끼고 나니까 확실히 가볍죠 내 가볍고 네 가볍고 머리가 눌린다는 느낌도 별로 없어서 음.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오늘도 다나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요 상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도 달아놓을테니까 요것도 여러분 구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릴테니까 같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늘 어땠나요 어, 오늘 처음 선생님이랑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일단 배웠던 점이 너무 많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서 그런 영상도 세미랑 찍고 싶고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할줄 몰랐지만 네 그러면 저희 예림 대표님이랑의 초대석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향후에도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